<웃음> 김밥 먹고 싶어? 김밥이 먹고 싶어? 너 김밥 먹어본 적은 있어? 하치야? 태어나서 김밥 먹어본 적 있어?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김밥이 먹고 싶어? <웃음> 귀여워. 아유, 이 귀염둥이 어떻게할 거야? 이게 렇 귀여워서. 응? 뚱꼬야. 에이구, 이구 김밥이 먹고 싶어요? 이거 김밥 뭐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먹고 싶어. 하진는 하치 꺼 먹어야지. 하지밥 먹어야지. 이거 하 먹어. 자 고구마 먹어. 먹고 싶다메 고구마 먹고 싶다메 이거 먹어. 안 먹으면 나 갖고 간다. 안 먹으면 누나 갖고 간다. 누나 줘. 그럼 먹어. 같이 먹어. 같이 먹어. 같이 먹어. 먹어. 자 먹어. <웃음> 내가 아직 너 때문에 아이고 이 귀염둥이. 누나 아빠 같이야. 누나 가봐. 누나 가. <웃음> 진짜 무섭다 너 지금? 안먹 나, 하... 나, 나, 고 나, 나, 나, 다 갖고 간 나, 안먹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아 나, 나, 아 나, 나, 나, 나,